지금이 무슨 시간인지 이제는 말 안해도 알겠지? 퀴즈 미션 시간이다 다들 저번 퀴즈의 답은 맞췄으려나? 그럼 바로 정답을 알려주지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좋아요였지 다들 좋아요 좀 받았나?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소리 다른사람 사진은 몰래 찍으면 안되는거 모두 알고 있겠지? 세번째 퀴즈의 정답은 B등급 다들 A등급을 향해 열심히 하자고 그럼 이어서 오늘의 퀴즈 그 첫번째 이번 미션의 특별심사위원은 누구일까? 다음 두번째 퀴즈 이번 런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? 그럼 오늘의 마지막 퀴즈 나라는 왜 얼굴을 가리려 했을까? 오늘의 퀴즈는 다들 맞출 수 있으려나? 당연하죠 재키 선생님 다들 16화를 꼼꼼히 볼테니까요 어... 그럼 저도 믿어보겠습니다